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멀리 팔각정이 보입니다. 제숙장에 놀러 오신 분이 조용하고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터가 많아서 주차할 곳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민방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방 내부는 방한 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박 구성은 1.5룸이 5개 있습니다. 다른 방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닷가 최일선이라 옥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아주 잘 보이고 가까운 곳에 신창리 해수욕장에서 위치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앞쪽 바다입니다. 모래사당이 있습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혀져 있는 민박집 매매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진정리해수욕장입니다 지붕입니다. 지붕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된 상태입니다 구입하시게 되면 지붕을 한번 수리를 하시거나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뒤쪽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 면적은 202제곱미터 61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주거개발지능구역입니다. 주거개발지능구역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 면적은 9 3조 28평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농가주택, 소매전, 창고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지붕은 스레트 지붕 및슬라브지붕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은 5개이며 화장실은 6개입니다. 구성은 민박방이 5개 있습니다. 상가가 1개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4년 6월 9일입니다. 주차 대수는 없으나 주변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동향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330만원입니다.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는 1.1%입니다.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 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5 9 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